그 뜸이 계속 이 팔을 이렇게 끼어가지고 유지하고 를 있길래 저 자세가 좋나? 그서 네. 내가 왜 참호격투를 고르지 않았을까? 보증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줄수 있나요? 아니 안돼. 아 근데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무뜸입니다. 네 반가워요. 애들 내시입니다. <웃음> 최근에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 피지컬 백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난 뒤에. 네. 너무 관심이 아, 아니, 아니, 해외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웃음> 네. DM이 어떻게 오나요? 내 맘속에 우승은 너야 라는 <웃음> DM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최고야 그냥 이렇게 임팩트가 어쨌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네. 지는 거를 네. 싫어하기도 하고 또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인정은 되지만 네. 아, 그때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는 진건진 진 거니까 되게 쿨하게 인정하고 뒤에서 아따 이긴 사람들이랑 겸상하면 안 된다고 밥 먹는. 이만큼 떨어져서 먹고 약간 그렇게 뒤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또 기운을 또 패배자의 기운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또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흔히 생각하는데 대단자는 기운을 주면 안 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음. 그런 거죠 그럼 지금부터 피지컬 백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근데 진짜 열과 각을 되게 잘 맞춰 놓지 않았어요. 100% 군 출신이다. 어. 와이를 맞춰 놓은 거 보고 내가 개화가 금지가 됐네요. <웃음> 제작진 분들이랑 인터뷰할 때몸 상태 가 이래가지고 100%면 쏟아내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 나가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면 내가 너무 납득이 어려울 것 같다.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좀 고민, 아직 지금도 출연이 고민된다고 얘기했었어요. UDT 예비역 하사라고 이렇게 네.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고 싶지는 않을 거든요어 그럼 뭘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뭐 유튜버나, 아 그냥 뭐, 키커스 뭐, 이렇게 대표? 대표나, 응. 이렇게 좀 뭐, 나가고 싶었는데, 뭐, UDT라는 대표한 느낌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가면 그래도 뭐 하나는 해야지. 맞아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떨어지면, 어. 이게 아 그만큼 우사가 없으니까, 아 갑자기 혼자 막딥스하고 있고, 막, 운동 잘한 척 많이 했는데, 가가지고, 막 바보처럼 떨어지고 그러면, 유튜브 접어야지. 유튜도 <웃음> <웃음> 떼고, 그래야 될까봐,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지만, 그 넷플릭스잖아요. 아, 네. <웃음> 아 대기실설 풀어줄게. 100명을 4개의 대기실로 나눴어요. 제가 들어간 방의 가장 안쪽에 정면으로 H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어, 오세요 해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무한대기가 시작됩니다. 맞아 맞아. 그냥 계속 터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거의 한한 한 1년 정도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가 됐고. 어떤 사람이 올줄 몰랐는데 아, 아. 그래좀 반가웠죠? 어, 어, 좀 반가웠어요. <웃음> 아, 으뜸이 그 형이래 어, 으뜸님, 오시죠. 그래. <웃음> <웃음> 저희 이제 조금일라는 사람들끼리 어. 모여가지고. 근데 웃긴 게, 어. 그 참, 같은 대기실 쓴다고, 어. 그 대기실 사람들끼리는 뭔가 편, 편처럼 편 돼가지고. 같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오빠 경기하자. 우리 팀이야. 우리 응원, 팀. 이야 응원하게 돼. 오빠! 아. 근데 막 우리 팀, 우리 대기실끼리 같이 결뤄 그럼 이제 약간 난감한 거야. 아,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웃음> 네, 약간. 내쪽 <웃음> <웃음> <넷척> 갈등. <웃음> 아니, 어땠어요? 이때 처음 봤죠?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내 것만 딱 봤을 때는 아. 나쁘지 않네였는데 이제 좀 돌아보다 보니까 뭐 이제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어, 100kg 뭐. 뭐 어깨 이만하고 가빠 이만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나? 근데 갔는데 130kg 있어 맞아. 이 사람 은또 뭐지? 저도 딱 봤을 때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나? 수준이었어 토로소를 딸때 2시간 동안 서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호흡하고 이러면서 복근이 진짜 엄청 두껍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복근이 잘 나오지도 않아 호흡 갈아입는다 음. 옷 갈아입을 때 약간 다몸 자랑하듯이 막 어, 벗고 벗고 다들 잘 벗더라고 응. 근데 이 유니폼 색깔 봤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사고다 했죠 <웃음> 대형 사고다 <웃음> 사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입고 나서 수구수구 우송송송 막했어요이 색이 뭐냐고 벌써부터 몸을 푸시고 준비된 자세 시작부터 몇등 정도 할것 같았어요 50명 중에 근데 난 1등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응. 본 게임이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힘은 아껴야 된다 생각했는데 본 미션은 다음 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일단 상위 권만 유지하자 응. 상위 권만 하자고 생각했었고 그랬는데 뭐엉망돼지 빠가 바가 떨어졌어 바가 내가 팔을 뻗었는데 여기에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한번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지만 매달릴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철봉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서 오빠가 풀업을 한번 하잖아? 덜컹 오빠가 다리를 움직여 덜컹 이게 전체 진동이 같이면서 <웃음> 아 오빠 제발 그분 움직이지 <웃음> 혼자서 그러게 나는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내 몸이 흔들리는 거야 으뜸이는 자세를 유지계 어. 하고 있었고 어. 저는 계속 봤어요 이렇게 어. 계속 봤는데 으뜸이 계속 이팔 이렇게 끼어가지고 유지하고 있길래 <웃음> 저 자세가 좋나? 이렇게 해서 내가 했어 내가 했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명령이 따라했어 어, 했어 겁나 밥 <웃음> 했어 팔바 다 끼기 가지고 막팔다끼 뭐, 가지고 와팔 뽑힌 거 같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거의 안바 <웃음> 당하는 느낌으로 잡히니까 와 이거 아니다 <웃음> 아 그리고 여기서 상, 저 계속 저 머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때 내가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팔이 잘리는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빠 떨어지고 나는 떨어질 준비를 했어 속으로 음. 안전하고 예쁘게 떨어지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으아 이게 약간 상상이 안 됐어요 이 매달려 있을 때 상당히 땀이 많이 났거든요. 맞아, 손도 미끄러웠다. 이게 미끄러웠어요, 엄청. 그래도 뭐 이런 경험은 많으니까 그발좀 풀고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씨 라고 떨어졌는데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물 따뜻했냐고. 추웠지. 겁나 추웠잖아. 그래서 오빠 떨어지고 나 떨어졌을 때 오빠가 아름이 옆에 있었는데 둘이 안고 있으라고 했어. 근데 그때도 추웠어. 거의 약간 목욕탕에 찬물 들어간 느낌? 응. 그리고 되게 웃겼던게 저는 다들 이제 피지컬 팩 나온다고 응. 뭘 만들고 왔잖아요. 응. 뭘 만들고 오니까 다 체지방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들어간 사람들이 다 떨고 다 있어. 떨고 떨고 있어. 떨고 <웃음> 있어. <웃음> 다 떨고 있어. 맞아, 웃겨가지고. 맞아, 진짜 계속 웃겨가지고. 계속 이럴 거 진짜 웃겼어. 요 그래가지고. 아, 다들 체지방 없이 와있으니까. 좋겠지 <웃음> 그래. 사실 <웃음> <다시> 떨어지고, 위에 <웃음> 딱 봤는데 뜨뜸이 있어가지고. 아, 씨. 으뜸이를 못 이겼네. 으뜸이 <웃음> 또 한마디 하겠네. <웃음> 첫 번째 일제 1A 경기장이 장애물이 많은 네. 그런 경기장에서 엄청 큰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100% 조금 날랜 애들 민첩성이 좋은 친구들이 유리하겠다라는 네. 확신이 있었고 참어도 네. 엄청 큰줄 알았어요. 여기서도 뛰어댕길수 있겠다. 그렇지만 여기는 붙을 몸싸움. 것 같고 음 몸싸움이 될것 같다라는 일단 그런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체격이 작은 친구들이 무거운 분들을 선택했던 이유도 엄청 큰줄 알고. 맞아. 네, 그래서 선택했는데. 이게, 이게 엄청난 반전이었어. 우리 모두가 경기장에 딱 입성했을 때, 어? 경기장이 왜 이렇게 작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작을 거라는 생각을 응. 못했어요. 오빠도 전체 몇, 몇 번째 서 있었죠? 내가 네, 25번째. 이렇게 위에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앉아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굴 지목하면 될까라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첫 번째 <웃음> 1등 하신 분이 갑자기 그 다음 줄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버리니까 모든 게 붕괴된 거야 아 원래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가는 걸로 네.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룰을 파괴해 버리니까 갑자기 설계관 오빠가 내려와서 맞아요. 근데 오빠 엄청 당황했죠 처음에 응. 그 짱제랑 나랑 응. 앞에 왔는데 응. 짱제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짱제는또 체중이 있잖아 응. 비슷하거든 아짱제랑 체중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마 나를 선택했던 이유는 내가 가, 다소 가벼우니까 네. 선택했던 것 같았어요 선택했던 라틱을 하신 분있으요네 하고 있었요 누구, 누구 했어요? 아, 근데 저도 네. 처음에는 그좀 덩치 크신 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웃음> 아, 있었죠 네, 참호에 가더라도 네. 좀 싸울만한 사람들 싸우고 싶었어요 네. 원장님은 혹시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나는 내려갔을 때한 바퀴를 그 50명 다 돌았거든 근데 다큰 거야 나보다 아, 다 그래서 아 무서워 막, 막 60kg, 70kg, 80kg 되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라는 약간 그런 순간적으로 체급 대 체급으로 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 안 했어요 워낙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사실 그때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냐면 웬만한 여성분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 어떤 직전이었습니까 문이 열리... 죄송합니다 버금이들 죄송합니다 저 때는 그냥 전투력이 상승 중이었어요. 계속. 근데 약간 집중력이 이렇게 게이지가 상승되는 게 보였어. 네 쫙쫙쫙 응. 올라가고 있었어. 요아 이게 웃긴 게그 응. 원래 대기할 때 응. 응. 기간이 형이 이거 많이 해봤냐 물어보더라고. 아 잠오를. 그래서 아형저안 해봤다 이런 거니까 응.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뭐지 형? 그랬는데 형뭐 배운 거 있으세요? 그니까 응. 없대. 아 없구나 했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앉아서만 있으니까 나도 이제 티찬이 희동이 네. 레슬링하고 씨름 선수들이 대기실에 있었거든 걔들한테 잡는 거뭐 이런 거좀 배우고 있었거든요 배웠데 이제 형이 그런 걸 들으니까 기간이 형이 유도 이단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를 오래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아형 배웠구나 그러니까 자신 있었네같았죠 네.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살벌했어요 뭐래? 진짜 모래 모래 얼마나 들어갔죠? 모래가 며칠 동안 나왔죠? 진짜 다음 날 그다음 날또 그다음 날또 그다음 날 계속 나왔어요. 모래가 <웃음> 눈에서 아침에 눈곱이 생기잖아요. 그모래와 함께 눈곱을 떼는 아침을 계속 맞이했습니다 엉터리를 써뭐 힘을 들어야 아, 맞아. 그랬었지. 근데 그게 들리세요? 들려요. 어, 들려. 들리는데 나한테 하는 말인지 맞아, 맞아요. <웃음> 좀 할까요? <웃음> 네, 기관이한테 하는 어. 말인지 도움은 되는데 어. 반대로 이 사람도 데뷔를 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 네. 네. 근데 오빠 이때, 이때 오빠한테 골반 낮추라고 했거든요, 엉덩이 근데 오빠가 골반을 더 낮추면서 못 일어나게 했어 이때 겁나 멋있었어요 오빠가 체중을 더 낮추니까 진짜 밑에서 못 올라오더라고 그때 진짜 힘이 진짜 많이 좋다, 음. 상체 못 움직이려고 그 상체 거의, 음. 근데 이때 뭐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쪼르고 싶었어요 <웃음> 먹을? 뭐아 초크, 어쨌든 아, 자, 잡히니까 그때 네, 네, 네. 이쪽에 조만더 들어가면 네. 되니까 될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와 연장전 갈줄 몰랐죠? 갈줄 몰랐는데 네. 갈줄 몰랐는데 중간에 업적 디치랑 많이 할때아 네. 가자 연장전 생각했어. 아 진짜? 응, 가자 생각했어. 원래 탈출할 는데 내가 네. 그 마지막에 그냥 눌리고 탈출 네. 엄청 안 했던 이유도 네. 그냥 가자. 힘을 좀 빼자. 어 빼고 일단 어. 가자 생각. 나도 마찬가지로 힘도 많이 뺐으니까. 네. 맞아 맞아. 오빠 이때 약간 빡쳐서 나간 걸로 뒤에아우라가어빡 <웃음> 빡쳐 가지고. <웃음> 짱재가 내려 알거든 말을 수나 해준 <웃음> 건데 그치. 지금 지훈이 건축 이, 어. 이런 상태다라는 걸 얘기한 거지. 음. 연장전을 하면 역경기장은 끝나니까 완전 그냥 나머지 98명의 사람들이 다 올라온 거거든. 아, 이때 공을 넘겼 써야 되는데 넘기고 가서 안을 냈는데 응. 안 넘겨졌어. 나의 실수가 이때다. 아. <웃음> 내가 딱 처음 딱 실수했다 고 네. 생각했고 뭐. 이때였다. 아니 이렇게 항을 그냥, 그냥 넘겨 어야 되는데. 응. 응. 그냥 던져 놓고 가려고 했던 저 때가 실수라고 생각했고 기관이 힘이 좋더라고 엄청 네. 힘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근데 난 몰랐는데 네.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또또 또 넘긴단 말이야? 네. 그러면 계속 내 옷을 잡고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오빠 바지 벗겠지 아니 보면 아니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원래 이렇게 테이크다운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어쨌피 넘어갔잖아요 네.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상체를 밀면 네. 넘어가죠? 네. 근데 계속 안 넘어가 상체가 네. 나는 이거또 뭐지? 이래가지고 탈출하는데 내가 또 다리 잡고 또 넘겼는데 또 넘기는데 또안돼 상체가 네. 안 넘어가 왜안 넘어갈까? 방송으로 한 거야? 그때 내가 힘이 부족한 줄 알았어 네. 내가 이렇게 힘이 빠졌나? 네. 너무 짜증 났는데 방송 보니까 형이 계속 옷, <웃음> 바지를 계속 고 내가 웃긴 거 알려줄까? <웃음> 오빠 지금 바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 바지가 지금 등 가운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래서 근데 안 이게 약간 유도해서 그런가 그치, 이 옷을 이렇 잡고 하니까 형이 기술 쓴 거지 계속. 나는 이때 바지 먼저 터지면 어떻까그 생각했을 것 같아? 나는 바지 잡힌 줄도 몰랐어. 아. <웃음> 바지가 등까지 올라왔다고 아! 0초남았어 아, 어. 나 이때 진짜. 와. 이때 오른손을 못 잡더라, 못 네. 잡더라고. 아. 오른손 잡았어야 되는데. 아어 이제 형이 두 손을 감싸서. 네. 내가 보면 산소리가 빠져있거든 아... 이렇게 하면 잡고 있어 이렇게. 이 손을 자, 꼈어야 되네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갔는데 아... 이제 형이 안, 안고 있는 상태였지 사실 이때 아. <웃음> 너무 짜증 났어 보르소를 내가. 내가 깨야 되는 게 아... 처음 이루로 밝혀졌잖아 사실 이런 순간을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 경기가 나오는데 내가 오빠 저 방송을 그래도 아니까 음. 뭐라도 해야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방송이 나오고 나서 두 개의 후회를 했어 내가 왜참무격투를 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경기장의 A도 내가 힘도 스피드도 운동신경이 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미션도 사실 모르는 뿐더러 음. 이때는 1대1 데스매치였던 50명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맞아. 일단 여기에 이기는 데다 집중이었어 맞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최선책을 선택을 응.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응. 그림 만들고 이런 것들사 다시 생각할 수가 없었죠. 맞아, 맞아. 일단 얘기해야 되니까 저처럼 50명 떨어져서 가면 이 무슨 우사야.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나고 보 바보라는데 그럼 내가 나 <웃음> <웃음> 잘, <웃음> 댓글에 댓글에 계속 댓글에 이제 몸으로 하는 컨텐츠를 못하시겠는데 <웃음> 댓글 고정해 놨어 <웃음> 이 데스매치를 하고 오빠 진짜 전신이 다 긁히고 난리가 났었어 막피막다 서고 근데 나는 약간 3분 뛰었잖아 난 3분 동안 가만히 있진 않았어 뛰었는데 나 혼자 뽀송뽀송한 거야 그냥 마실 갔다 왔어요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빼뜨이 진짜 마실 갔다 왔어요 마 심박수가 갔다가. 한 10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와서 안정감 있게 근데 진짜 빼뜨이는 응. 참호가 써도 응. 그림 좋게 이겼을 텐데 그니까 그니까 오빠 응. 아 참호 갈걸 막 이러면서 참호갔으면 그림 좋게 진흙탕을 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심리적으로 좀날 압박했던 것 같아. 나는 이게 사마가 팀전인 거 알고 아, 우리 지훈이 오빠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오빠가 지금 이.. 아, 오빠도 아쉬웠죠? 저도, 저도 그랬어요. 이거 미션 보면서 아판 바로 짤수 있겠는데 했었어. 그니까! 아, 저는 생각했던 게 계속 미션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오니까 골고루 포진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날랜 사람, 네. 근지구리에 좋고 계속 네.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냥 진짜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사람 정치 큰그 사람 그다음 밸런스가 좋은 사람 음 이렇게 포진하는 게 엄청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웃음> 나머지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고 맞아, 맞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아쉬웠죠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혼자 딱 떨어졌을 때와 내가 여기서 또 밑에 밑에 이 체급에서 내가 진짜 심리적으로 난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인데 위축이 되더라고. 위축 되지 여기서 내가 짜증나고 뭐 쪽팔리고 기분이 안 좋고 이걸 생각할 때가 중요하지 아니야. 정신 차려. 음,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지 가장 그 다음에 플랜 B로 잘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이때 갔으면 팀장 됐을 라나 모르겠다. <웃음> 오빠는 됐을 거야. 오빠 무조건. 조금 걱정했던 건 서로를 비방하고 음... 막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까봐 너무 경쟁이 미치거나 네, 미쳐가지고 막 음... 비방하고 막 일부러 까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전에는 서로를 막 리스펙을 많이 하고 근데 경기를 임할 때는 미친듯이 부딪히고 또 끝나서 또 끝나서는 또 리스펙하고 되게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졌지만 졌 됐어 난졌자 진짜 싫어 <웃음> 진짜요? 진검진 <거면> 거지 <웃음> 계속 이랬다니까? 인터뷰 끝나고 하잖아 아. 그때 갔을 때도 아애쉬님뭐 이제 인터뷰를 할건 소감이 어떠세요? 라길래 그게 소감 하고 싶지 않거든 아패배자가할 아, 뭐, 아, 뭐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인터뷰 안 해도 됩니다 이랬, 이랬거든요 아, 그래도 좀 드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다 인터뷰 한게뭐 좋네 뭐 알겠는데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막런런만 뭐, <웃음> 그런, <웃음> 그런 나와가지고 그냥 내 인생에 갑자기 친구처럼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되게 그사람을 얻은 것만으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응.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떨어졌잖아요 응. 오래 간 사람들은 그 약간 좀 끈끈함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일찍 떨어졌잖아요 약간 그 시사회 갔는데 애들 약간 애들이 약간 무시하는 듯한 아. 죽는다 어? 죽는다 인생 혼자 사는 편이고 누구한테 의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초에 오빠 많이 생겨주세요 여러분 무슨 자에 대한 아니, 안 돼. 아, 근데. 방송으로 보세요. 아, 근데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분들 중은 아닐 수 있다. 아... 일단, 1, 2화는 꼭 봐주시고요. <웃음> <웃음> 어, 일단, 3화는 건너뛰시고, 다시 4화부터 보셔가지고. 어, 으뜸이. 아, 3화만 아, 안 보면 돼요? 아, 4화는 안보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3화는 안 보시면 되고, <웃음> 다시 4화부터 다시 으뜸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네, 봐주시면 좋겠다. 또, 출연하신 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네, 피지컬백 네, 많이 사랑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션 파서블 채널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우리 H오빠가 침절레지만더더더 좋아하실 거예요. 예, 말 좋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